s o i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반말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내가 요즘 진짜 너무 빠져서 정말 주구장창 하고 다닌 요 메이크업 같이 해볼 건데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말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반말이 불편한 사람들은 영상 뒤로 가기를 눌러주길 바래이고 반말도 괜찮다면 나랑 같이 메이크업 준비 같이 해보도록 하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 고고 내가 지금 입술에 피가 나가지고 입술이 완전 건조해서 다터단 말이야. 이 립밤을 먼저 발라줄게. 허스텔러 니어바이 리차진 립밤 로지컬러 이렇게 자연스럽게 혈색이 도는 그런 립밤이야. 살짝 색깔 있거든? 뭔가 입술 다 터서 허옇게 일어나 있으면 좀 아파 보이고 생기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색깔 있는 립밤 발라주면 생얼일 때도 조금 덜 초췌한 느낌? 보습도 꽤 괜찮아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어. 립밤? 바르니까 입술 색이 그래도 있는 사람 같지? 오늘 진짜 피부 표현 대박 예쁘게 해주는 신상 쿠션을 들고 왔어. 헤라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 케이스부터 너무너무 고급지고 예쁘지? 핑크 한 방울 떨어뜨린 베이지 컬러의 외관이야. 진짜 미친 신상이야. 진짜 너무너무 예뻐. 퍼프도 베이지 색깔 깔맞춤 돼 있어. 퍼프 자체도 되게 폭신폭신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 이렇게 쿠션 안쪽에도 헤라 로고 문양이 있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이거든? 근데 피부 표현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피부에 완전 속광이 은은하게 차오르는 듯한 그런 쿠션이거든? 이거를 오늘 사용을 해줄게. 가볍게 찍어주고 피부에 도포를 해줄게. 얘가 딱 바를 때 쿨링감이 느껴져. 그리고 되게 수분감이 느껴지거든? 이 쿠션 안에 스킨케어 성분이 64% 들어있어서 되게 촉촉하게 수분감 가득하 발리고 이게 좀 시원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굴이 살짝 뜨겁거든? 열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얘를 바르면서 되게 시원하고 촉촉한 그런 느낌이야. 얘가 세미 글로우여가지고 부담스러운 막 윤광의 약간 물광 완전 쫘르르르 이런 광이 아니고 속광이 이렇게 착 올라온 것처럼 피부가 원래 좋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쿠션이야. 반쪽만 발랐는데 요 반쪽 볼만 바른 거거든? 톤이 일정하게 균일하게 맞춰진 거 보여? 이렇게 조금 가까이서 보여줄게. 이렇게 얇게 한 겹만 바른 건데 피부 되게 좋아 보이지? 옛날에는 조금 꼼꼼하게 피부를 완전히 하이커버하는 그런 매트한 피부 표현이 유행을 했는데 요새는 가면 갈수록 내 피부 결점이 조금 보이더라도 본연의 피부결이 더 좋아보이고 맑고 투명한 베이스가 트렌드잖아 이게 딱 그런 트렌드에 맞게 나온 쿠션인 것 같아. 얘를 한 겹씩만 얇게 발라준 건데도 내가 아까 얼굴이 좀 뜨거워져가지고 홍조가 살짝 올라왔었는데 홍조도 싹잘 잡히고 이 쿠션 입자가 2.5배 더 섬세해졌대. 그래서 빌더블 커버로 쌓으면 쌓을수록 커버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스미듯이 광이 생기고 얇게 올라가는데 두세 겹 발라주면은 커버도 어느정도 잘 되는 편이야. 좀 요즘 유행하는 얇고 예쁜 은 피부 표현 하고 싶다 하면 은이 쿠션으로 손쉽게할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살살 살 톡톡톡 쳐가지고 두들겨주기만 하는데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 게 다인데 이렇게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진한 다크서클 이런 거 빼고 그냥 자잘한 잡티나 자국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되게 잘 가르죠.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아침에 화장하고 밤까지도 되게 피부가 편안하게 유지가 잘 돼. 이게 마스크 쓰고 일하잖아. 근데 마스크 쓰고 일하는데도 피부 화장을 한것 같지 않은 느낌? 되게 가볍고 편안하게 유지가 잘 돼. 수정 화장할 때도 이 제형이 수분감이 있다 보니까 뭉침 없이 수정 화장이 잘 되더라고. 요즘 6쿠션으로 피부 화장하고 수정도 6쿠션으로 바로 해주고 있어. 그리고 또좀 민감한 트러블 피부인 애들도 쓰기 좋은 게 이게 화해에서 주의성분 20가지가 전부 다 배제가 되었대. 그래서 쿠션 사기 전에 주의성분 찾아보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 요거는 20가지 주의성분이 다 배제된 쿠션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다 하는 애들도 한번 써보기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쿠션만으로 피부표현 완성했는데 되게 투명하고 이렇게 속광돌아가지고 고급스러운 피부표현이지. 진짜 얘들아 이거 꼭 사라. 가을에 겨울에 진짜 잘쓸 거야. 일단 이렇게 쿠션으로 웬만한 거다 커버를 해줬고 나는 이렇게 다크서클 이런 거는 컨실러를 꼭 사용을 해주거든. 클리오 비건웨어 커버 컨실러 2호 사용해줄게. 다크서클은 진짜 웬만한 쿠션이나 하대로 잘안 가려지더라고 컨실러를 꼭 사용을 해주는 편이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트러블, 잡티, 다크서클 전부 다 완벽하게 가리려고 했는데 요새는 피부결이 예뻐 보이는 게좀 피부 자체가 좋아 보여가지고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쿠션이 딱 그런 니즈에 맞는 쿠션인 것 같아. 원래 피부결 자체가 좋아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 내 화장에서 진짜 빠지지 않는 애교살 작업. 요거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애교살 밑바탕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다크서클 너무 진한 부분만 이렇게 컨실러로 살짝 살짝 이렇게 커버해주고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줘. 일단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은 되게 맹꽁이 같고 눈 진짜 작아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시 음영을 줘야 돼. 오늘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새로운 컬러 3호 재조명 컬러 이번에 이렇게 완전 쿨톤 쉐딩으로 나왔잖아. 이거 사용해줄게. 내가 그 웨이크메이크 쉐딩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원래 또 그거 들고 오려다가 새로운 거 보여주려고 이거 들고 왔어. 이것도 웸메 믹스 블러링 그 쿨톤 쉐딩이랑 거의 색깔이 비슷하더라고. 이 컬러 두 개를 섞어가지고 내가 지금 애교살을 채워 놓잖아 밑에 그림자를 그려주는 거야. 나는 진짜. 중학생 때부터인가 화장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애교살을 그리고 다닌 것 같아.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아이브로우로 찍찍 긋고 다녔다. 너네도 그랬니?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쉐딩으로 채워주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림자 그려주고 나서 이 컬러 두 가지 또 믹스해서 눈썹을 채워줄게. 나 눈썹도 진짜 맨날 이렇게 쉐딩으로 채우고 나서 그리는 것 같아. 채우고 나서 그리면 은 그리기도 더 쉽기도 하고 지속력도 더 좋거든. 그래서 좀 눈썹 그리는 거 어렵다 하는 애들은 쉐딩으로 밑바탕 먼저 그리고 그려봐. 그럼 좀 쉬울걸? 근데 이 쉐딩 자체가 잘색이 되게 자연스럽게 외매 쉐딩이 얘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 얘는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 쉐딩 초보자들 화장 잘 못하는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쓰기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요 에스쁘아 더브로우 펜슬 1호 사용해가지고 눈썹을 마저 그려줄게. 내가 눈썹이 별로 없기 때문에 꼭 다시 채워서 그려줘야 돼. 얘들아, 내가 강릉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 삼박을 했어, 삼박을. 내가 부산에 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강릉을 처음 가봤어. 그냥 강원도 자체를 거의 가본 적이 없단 말이야. 마음먹고 가야 돼. 부산에서 바로 가는 기차도 없더라고. 자차로 갔는데 운전으로 5시간 걸리더라고. 진짜 멀지 근데 내가 여름 휴가도 딱히 다녀오질 않아가지고 이번에 마음먹고 강원도까지 갔다 왔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 내가 부산에 사니까 마음먹으면 바다를 보러 바로 갈수 있거든. 버스 타거나 뭐차 타거나 하면은 금방 바다를 보러 갈수 있는데 부산바다랑 느낌이 완전 달라. 뭔가 부산도 동해바다 긴 한데 정말 그 강원도 바다 느낌이 더 좋고 더 예쁘더라고. 일단은 진 진짜 드넓은 끝이 없는 바다여서 너무 예뻤어. 뭔가 진짜 끝이 없이 쫙 바다가 펴져 있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하늘과 바다가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 코 쉐딩 하면서 얘기할게. 코 쉐딩은 요 이쪽에 획기 많이 도는 요 색만 사용을 해줄 거야.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원래는 제주도를 가려고 했다. 제주도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얘들아 왜 이렇게 비싸니? 두 명이서 갔다 오면 은 왕복으로 40만 원 넘더라고? 40만 원 넘게 주고 갔다 오기가 조금 애매한 거야. 심지어 돌아오는 비행기도 낮에 돌아오는 거야. 나는 이제 제주도를 갔다 하면 은 무조건 밤비행기로 돌아와야 되거든? 진짜 밥이라도 한번더 먹고 카페라도 하나 더할거 아니야. 낮 3시? 이쯤에 도착하는 비행기밖에 없는 거야 어, 왜냐면 내가 며칠 전에 보긴 했거든 한 일주일 전에 보긴 했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냥 국내 다른 곳을 가자 해서 찾다가 강릉을 가게 된 건데 내가 MBTI가 ESFP거든? 진짜 피가 거의 100%인 인간이야 항상 모든 일을 다 미루고 계획이란 없는 인간이거든 이번에 강릉 갈 때도 진짜 무계획 그 자체로 갔어. 가서 뭐 할지 하나도 안 찾아보고 진짜 숙소도 당일에 잡았다. 이거는 파워 제2인 친구들이 들으면 정말 기겁할 것 같긴 한데 목요일에 퇴근하고 바로 밤에 출발을 해서 일요일에 돌아왔거든? 금요일 숙소만 예약을 한 거야. 근데 심지어 금요일 숙소도 있잖아. 화요일에 예약했다. 대박이지. 토요일 숙소도 그 숙소도 토요일 당일에 잡았어. 대박이지? 정말 계획형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이지 않아? 무튼 이렇게 쉐딩을 다 해줬고 내가 오늘 보여줄 메이크업은 되게 핑크핑크하고 되게 진짜 너무 예쁜 메이크업이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강릉 여행 가서 거의 4일 내내 똑같이 했는데 질리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사진도 잘 나오고 이래서 하는 건데 피 블러셔 멜로우 럼미라이트 컬러 이거 진짜 너무 예쁜 딸기우유 그 잡? 체인 컬러라고 이거 봐봐 너무 이쁘지? 진짜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근데 사실 내 피부 톤에서 엄청 막 찰떡인 그런 컬러는 아니야 이게 완전히 쿨톤 컬러이기 때문에 피부에 노란기가 많기 때문에 완전 찰떡은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색이어서 자주 쓰는 것 같아 얘로 1차 블러셔를 해줬고 롬앤 베러댄치크 바인누드 컬러. 이거 진짜 미친놈이라고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아직도 안산 사람 있으면 반성해야 돼. 진짜 그 정도로 예쁘거든? 이렇게 살짝 모브빛이 도는 그런 핑크 컬러인데 이 런미라이트 바르고 바인누드 발랐는데 이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색깔 미쳤지? 이 진짜 예쁘거든? 이렇게 꽁꽁꽁꽁꽁 발라주는 거야. 내가 여행 때 계속 이렇게 바르고 다녔는데 사진에서 진짜 볼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 턱에도 해주고 코끝. 이렇게 살짝 지나가줍니다.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눈두덩이에 깔아주는 거야. 일단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블러셔 먼저 해주고 이렇게 블러셔로 눈에도 색감을 넣어줬어. 이렇게 해서 톤을 좀 맞춰줬어. 이거 내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추천했고 내가 메이크업 릴리스도 만들고 아마 영상에서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캐시미어 모브 컬러. 진짜 그냥 데일리로 쓰기 좋은 핑크 컬러? 이거 진짜 나 너무너무 잘 쓰고 출시됐을 때부터 제일 잘 쓰는 것 같아. 여행 갈 때도 내가 팔레트가 7,80개 있으니까 어떤 거 가지고 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잖아. 그 고민 끝에 계속 얘네만 들고 가게 돼. 이 시리즈 다른 컬러들 그냥 번갈아서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이 블러셔 컬러 이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눈에 깔아주는 거야. 내가 진짜 이번에 여행 가서 느낀 게 나는 진짜 무계획에 너무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당일 숙소도 당일에 예약하는 나란 인간을 보고 약간 질렸어, 질렸어. 이제는 조금 계획 있게 조금 살아보고 싶거든. 근데 난또 그게 안 된다. 항상 어떤 일정이 있으면 진짜 완전 빠듯하게 전날 하고 전전날 하고 그래. 다음에는 미리 해야지, 미리 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두 번째 컬러. 조금 안쪽으로 음영을 넣어줄게. 내가 강릉 가서 약간 진짜 너무 화났던 일이 있는데 그거 얘기해줄게. 근데 2박 3일 일정을 다 끝내고 거기 되게 유명한 디저트 가게가 있거든? 근데 거기는 이제 테이크아웃만 하는 가게야.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를 가야겠다 하고 찾아서 갔지. 갔는데 일단 얘들아 말하다 자꾸 끊어서 미안한데 여기 밑에 이 컬러. 이 컬러 사용해서 눈 밑에 음영 잡아줄게. 내가 지금 애교살 이렇게 잡아가지고 눈 작아 보이잖아. 그래서 밑으로 또 트여줘야 되거든? 이렇게 눈 커보이게 이렇게 언더 뒤에는 연결 안 하고 일자로 빼야 돼. 이거 내가 항상 하는 거니까 알지? 아니 어쨌든 거의 갔는데 내가 구움과자류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다른 빵이나 디저트는 안 좋아하는데 피낭시에 마들렌, 까눌레 약간 이런 구움과자들 있잖아. 그런 걸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 그 에그타르트 이거 진짜 좋아하고 그 가게를 갔는데 내가 3만원치를 포장을 했어 3만원치를 포장했는데 진짜 그것도 고심해서 고른 거거든? 너무 마들렌도 다 먹고 싶고 피낭시에도 종류가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야 나는 초당옥수수 에그타르트를 먹으러 갔다 이 부산에는 초당옥수수 에그타르트를 잘 팔지 않았고 거의 안 판다고 볼수 있거든? 근데 그 초당 옥수수 타르트 먹으러 갔는데 그 에그 타르트랑 보니밤 들어간 거밤 타르트랑 뭐 휘낭시에 이것저것 막 샀다? 샀는데 배가 너무 불렀어 그때 장칼국수 먹고 갔거든 근데 테이크아웃 한거 챙겨가지고 부산까지 왔지. 부산까지 5시간 걸리고 비도 엄청 와가지고 엄청 힘들게 왔어. 이제 먹어야겠다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다시 꺼냈다? 꺼내서 이제 아 사진 찍고 먹어야지 하고 열었는데 없는 거야. 초당옥수수 에그 타르트가 없었어. 진짜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내가 분명히 뭐 이거랑 뭐 고구마 마들렌이랑 뭐 타르트랑 초당옥수수 타르트랑 어쩌다든지 다 말했거든? 근데 초당옥수수 타르트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다시 또 검색을 해가지고 메뉴판 비교하면서 계산 해봤다. 근데 계산도 맞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분이 빼놓고 계산을 하신 거지. 진짜 너무 빡치지 않아? 아뭐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지. 왜냐면 내가 거기서 엄청 고민했거든. 아 뭐하지 뭐하지막 고민하다가 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결론은 초당 없수스에그 타르트 먹으러 갔는데 그걸 못 먹었다는 거야. 근데 어쩌겠어 뭐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강릉을 또갈 일이 없을 것 같거든 너무 속상했어 진짜로 그리고 강릉 여행 내내 이렇게 점을 찍고 다녔는데 얼굴 좀 밋밋한 것 같으면 점 찍으면 되게 포인트 되니까 점 찍어보는 거 추천할게 이렇게 해주고 요 노베브 애교살 요오호 크림 피치 애교살 밝혀준다 이렇게 애교살 해줬는데 진짜 애교살 존재가 완전 뿜뿜해졌지. 진짜 애교살 필수인 친구들 이거 꼭 써보길 바래. 컨실러로 깔아주고 이걸로 이렇게 발라주면 은 지속력도 진짜 좋아. 이렇게 해주고 여기 요 펄. 약간 핑크 골드 펄이거든? 애교살에 이렇게 발라줬어. 이렇게 눈두덩이에도 같은 펄. 같은 펄을 이렇게 깔아주고 이 약간 화이트 핑크 펄. 애교살 가운데 부분은 조금 더 강조를 해줬어. 얘들아, 내가 강릉 여행 브이로그 찍어왔거든? 빨리 편집하도록 할게. 브이로그 맨날 찍어놓고 편집 안 해서 날린 거 많은데 이번 강릉 여행은 너무 좋았어가지고 브이로그를 한번 편집해보도록 할게. 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마스카라. 요거 쓸게. 이렇게 발라줬어. 속눈썹 전후 진짜 미쳤다. 반대쪽도 발라줄게.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이거 피카소 트위저인데 이거 나왜 이제 샀나 싶어. 이거 진짜 좋더라. 가닥가닥 뭉쳐주기 좋고 속눈썹 붙일 때도 이게 얇아가지고 진짜 편해. 이거 올영 세일할 때 하나씩 사는 거 추천할게. 이때 속눈썹 뭉쳐준 거야. 되게 깔끔해 보이지? 이쁘지? 언더도 조금 해줄게. 그리고 이제 입술 발라줄 건데 진짜 대박 너무 예쁜 제품이야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거든 내가 요새 영상을 못 찍어서 이거를 진짜 빨리 영업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영업을 한다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 펜슬 로즈 베이지랑 코지 브라운이야 어떤 립을 바르든지 얘네를 꼭 사용을 하거든 일단은 이 로즈 베이지 컬러 요 로즈 베이지로 입술산을 이렇게 도톰하게 그려주고 이렇게 입술 외곽 약간 입술 라인을 뭉개뜨리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야. 입술 구각 부분까지 파릴순브 이렇게 일단은 라인 위주로 얘를 발라주면 그라데이션 립이 너무 쉽게 잘 되고 나처럼 오버립 좋아하는 사람들 입술 좀 도톰하게 빵실빵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쓸것 같아. 난 너무너무 잘 쓰거든. 포지 브라운 컬러로 그려놓은 데다가 이렇게 쪽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입술 밑에 그림자가 지면서 아랫입술이 이렇게 지금 도톰하게 필러 맞은 것처럼 되거든? 이렇게 고각 끝에 입꼬리를 올려줘. 약간 입술에 비대칭이나 좀 콤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되게 커버하기 좋은 것 같아. 인등 살짝 파주고 내 입술 좀 봐. 지금 완전 커졌지? 근데 난 이렇게 커진 입술이 좋거든 오버립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버립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라데이션 립 하는 사람들 요립 펜슬 진짜 당장 사야 해. 너무 예뻐. 진짜 다른 색깔도 지금 다 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 또 완전 미친놈 색깔 있거든 이거 진짜 이것도 너무 예쁘다 지금 말하는 것마다 다 예쁘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잖아 진짜 너무 잘 쓰고 너무 예쁜 애들만 들고 온 거거든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159 커들 컬러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베이스립으로 깔아줘도 예뻐 어때? 예쁘지? 이 립스틱 단독으로 이렇게 바르면 은 오늘 이렇게 화장이랑 딱 뭔가 톤이 맞으면서 약간 소프트한 느낌? 그리고 약간 뮤트한 그런 핑크 느낌으로 딱 연출할 수 있어. 이렇게 발라줘 도 되고 여기서 살짝 촉촉한 느낌을 원하면 주시레스팅 틴트 베어 그레이프 컬러. 얘도 약간 채도 빠진 뮤트한 느낌? 그래서 얘네를 딱 같이 써줬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무드로 딱 되더라고. 그 안쪽 가운데 위주로만 이렇게 살짝 발라줘.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뮤트한 핑크 컬러에 이렇게 촉촉한 느낌까지 낼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 색조 끝이고 내가 또 여행 내내 너무너무 잘쓴이 너무 귀요미 하이라이터 컬러그램 밀크 영롱 하트 라이너 콩닥 핑크 그 완전 미니미니한 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완전 귀여운 하트 무늬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안에 거울까지 있다? 대박이지? 얘가 사이즈가 엄청 작아서 여행 갈때 그냥 쏙 챙기기 좋더라고. 요거는 되게 핑크빔 뿜뿜하는 하이라이터야. 이렇게 광대에다가 발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광대에서 지금 광이 진짜 예쁘지? 근데 여기도 안 바른 건데 이거는 쿠션 자체에서 나오는 피부 속광. 이 피부 속광 자체도 예뻐. 근데 나는 조금 더이 핑크빔이 돌았으면 좋겠어서 얘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터를 해줬어. 콧대에도 이 하이라이터 휴대하기 진짜 좋고 되게 컬러도 이뻐가지고 근데 또 저렴하거든? 그래서 한번 사보면 좋을 것 같아. 틸라 헤븐스 듀올 오버 글리머 실버레이크 실버 펄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위에다 그렇게 톡톡톡 살짝 더 얹어주는 거야. 눈에 위에도 살짝 해줘야 되거든? 펄 뿜뿜하게 이렇게 완성이야.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이야. 내가 진짜 여행 내내 주구장창하고도 요즘 너무 빠져서 매일매일 하고 다닌 메이크업인데 여름 뮤트나 여름 쿨톤들한테 진짜 찰떡일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이야. 지금 카메라에서 색감이 잘안 보여가지고 되게 속상한데 내가 기본캠으로라도 색감이 담긴다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 그럼 얘들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처음으로 반말로 영상 찍어봤는데 찍다보니까 너무 편해져서 말이 너무 많아진 것 같긴 한데 반말도 괜찮았다면 종종 반말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할게.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제발 안녕.